지죠 어! <special> 아, 여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어? 돈을 예치하신 지꽤 오래되셨는데, 저희 은행에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자네가 맡아지게. <웃음> 활결한 수기 맛있어 돈은 매운 노력의 대가 나는 아무 얘기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죄책감 없어 재밌었어 화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입니다. 참가 번호 001번 오일남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